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국간 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철이 되면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보다는 발생량이 조금 덜 하지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버섯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런 버섯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게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가지버섯 이라고 부르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 서리버섯 이라고 부르는 깔때기 버섯 또 뭐가 있을까요 뭐계암버섯도 있고 비늘버섯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버섯들이 높은 산에 가도 있고 우리 생활권 주변에도 많은데 사실 가지버섯 이라고 부르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하고 서리버섯이라고 부르는 깔때기 버섯은 호브로가 있는 버섯입니다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지만 생식하면 복통을 동반한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중독사고가 날 수도 있는 버섯이 가지버섯, 서리버섯인데 또이 버섯들이 낙엽 위에서 발생하는 부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의 상태에 따라서 서식한 환경에 따라서 냄새가 역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완전히 활짝 펴져서 포자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선한 것 발생한지 얼마 안된 것을 채집하셔야 되는데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도 섞이게 되면 냄새가 역하게 날 수가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버섯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고 생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맛있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한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예전에는 송이과 였는데 지금은 만가닥 버섯과 로 바뀌었습니다 만가닥 버섯과의 짙빛 만가닥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높은 산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낮은 산에서도 산쪽으로 숲속으로 들어가면 발생하지 않고 주로 발견되는 곳이 공원의 잔디밭 근처, 아파트 하단의 잔디밭 근처, 생활권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산에 안 가도 되니까 찾기 쉽죠. 공원, 능, 아파트 단지. 이 버섯은 공생균이 아니고 부생균일 가망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년 내에 토목공사가 진행돼서 잔디밭 아래쪽에 목재 같은 낙엽 같은 것이 많이 섞여서 썩고 있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버섯입니다 찾기가 쉬워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는데 맛도 괜찮고 식감도 괜찮습니다 생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버섯이 발생하는 곳이 공원 주변 아파트 화단 주변이다 보니까 화단이나 공원에 농약을 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오염원이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맛있는 버섯이고 엄청난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버섯입니다 요즘에는 이 버섯이 너무 좋으니까 재배해서 마트에서 판매도 하는데 마트에서 판매되는 버섯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시 활짝 펴지기 전에 아주 어린 것을 출하를 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훨씬 떨어집니다. 다만 보기가 좋을 뿐이죠. 그렇다고 아예 못 먹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야생에서 채집하실 때는 꼭 가시 활짝 펴진 것을 채집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주변에 농약을 쳤는지 다른 오염원은 없는지 이런 것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버섯은 항종양 효과가 있고요 면역력을 활성화 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능도 알려져 있는 약용 버섯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떤 버섯을 얼마만큼 채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버섯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산 가지 않고도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버섯인 만가닥버섯 그 중에서 제빛 만가닥버섯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